안녕하세요 어머 래운치이 형 하세요? 그... 아이유 어... 오랜만입니다 어, 저기요? 네 이거 반찬 가져가실래요? 오 그래요? 새거예요네 우리 팬미팅 하자 30만 되면 30만 되면 팬미팅이 문제 먼저가 아니라 우리 다음 달에 가는 야외에부터가 지금 생각해야 돼요 지금 가나? 인원이 너무 많지 않아요? 많죠? 반반 음. 나눠서 갈래? 그런 의미가 있나? 우리 아마 경주로 갈 걸요. 아마. 경주월드 자유이용권 끊어주면 애들 잘 놀잖아. 하루 쨍이 뛰어 놀잖아요. 아, 어, 많긴 많다. 30명이면은 학교 한 반이네. 요즘 애들이 없어서 한 반이 30명 안 돼요. 그렇다고 할게요. 어, 어, 30명이면 뭐 수학여행이지. 폐교체 좀날 볼래요? 남자 비명소리만 수십 명이니 근데 우리 항상 해마다 사실 가면은 너무 구기성국도 많이 하고 이게 야유회가 아니라 사실 운동회 같은 느낌이었잖아 이번에는 사실 좀 아무것도 안 하고 딱한 종목만 해요 밥 내기 요즘에 제가 배구에 꼽혀있으니까 배구해요 내가 세트할 테니까 너가 스파이크 해요 김현경전 공놀이는 잘 못해요 내가 이렇게 너한테 토스를 해주면 그냥 내리 찍으면 돼요 누가 하나 죽든지 말든지 그냥 내리 찍어버려요 알겠어요? 공에 돌려주세요 돌려세요 공을 <웃음> 얼려와야겠다 적시하고 내가 이렇게 하고 나 알죠 또? 내 백토스 잘하는 거그 사인이 있어요 또 사인을 싹쌍쌍쌍쌍하고 <웃음> 백투스! To... <웃음> 아, 너무 재밌겠다. 우리나라는 여자배구는 아주 셀러리캡 때문에 28억원인가 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선수를 현대 건설은 일단 지금 셀러리캡 풀이에요. 그래서 김현경 선수를 7억원씩 주고 영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몸값을 깎아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또 욕먹잖아. 그죠 그리고 아마 FA 룰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아는 룰은 거기랑 일단 FA에서 계약을 하면 2년인가 3년은 뛰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마 잔류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아직 계약서 사인 안 했다고 하는데, 뭐, 제 생각에는 김현경 씨랑 김수지 선수가 한국으로 가고, 뭐, 외국인 그 용병 선수 이렇게 잘 뽑고, 그 다음에 아시안 쿼터로 태국에 세타 한명 데리고 오면은 우승이다 단 1도 못 알아들었어. <웃음> 요즘 무슨 게임이에요? 로토체스. 로아는 쳐봤어요? 아니, 매주 이제 상하탑만 가고. 그럼 상하탑 굳이 왜 가요? 다 맞췄는데? 그냥. 아니, 이게 쉬는 날 이틀을 너무 그것만 하니까는 맞아. 진짜 빡빡하게 해야 돼요. 사실, 로토체스는 그냥. 등자 등자 밥 먹으면서 하고 커피 먹어서 하고 그러잖아요 MMORPG 같은 게임은 그거 활동은 아무것도 못하니까 내 시간을 다 뺏겨버리는데 아, 요거는 인터넷 검색하고 유튜브 보면서 하고 진짜 의자 뒤로 확 잽혀놓고 요거 다 손만 올려갖고 나는 거. 그렇게 안하는데 아, 아. 난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하고 마우스 아, 마우스 로 아, 네, 그래갖고 내가 원하는 캐릭이 나왔어 어머 씨발 미풀자 뒤작다 ㅅㅂ 나 이렇게 해요 맞아 여유가 있어서 막 하면서도 막뭐 손이 자유로우니까 축구는 골키퍼 포함 11명이에요 그렇게 많이 해요? 그러면 은 22명이 그 위에 있어요? 네! 야구는 안 좋아해요 예전에 저 롯데 팬이었거든요 염종석 씨 있을 때전 스포츠 스타 진짜 많이 알아요 우리나라 여자 최초로 아시안게임에서 메달 딴 육상 선수 있죠? 라면먹고 뛰었다는 분 임춘우 아. 그 선수도 알고요 저는 스포츠 스타 많이 알아요 쇼트트랙 하면 생각나는 사람 누구예요? 김연아. 쇼트트랙. 아, 그 강남 엄 아요. 진선유 선수가 제일. 기 아, 진선. 짧고 붉게 음. 하다 가셨는데 진선유 선수가 제일 생각나고 피겨 김연아, 배구 김연경김연경그다 스피드 스케이팅 이상화. 맞아요. 이렇게 스포츠에 거기서 1등한 사람은 거의 다 알아요, 저는 그래서. 투자 언니는 만약에 자식이 있어서 꼭 우리나라에서 운동 선수를 시키면 종목은요. 남녀다 말해 주세요. 너럼뭐 시킬 것 같아요? 이거 아 근데 딸이 있어. 나는 그거 골프 돈 많이 벌잖아. 음. 나는 그냥 배구 시킬 것 같아요. 키가 작으면 어떻게? 세터 시키면 되죠. 그래도 70은 넘어야 되는 거 아니야? 요50 몇이면 어떻게? <웃음> 언니 닮아 오키 <먹기 웃음> 엄청 작으면 어떻게? 62막이런 엄마 닮아서 키가 크면 되죠. 여자를 내가 키큰 여자랑 결혼하면 되잖아요. <웃음> <웃음> <웃음> <웃음> 너무 자연스러운 게 많다. <웃음> 맞잖아. 내가 키가 작으면 여자를 뭐180 넘는 여자 만나면 되죠. <웃음> <웃음>